여러분께서한해 동안 애서 주시는 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잘 이끌어온 것 같습니다. 오늘 수상하신 분 정말 축하드리고.